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여성분들은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은요. 여자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인정하거든요. 남자가 갖고 있는 능력치가 100인데 여자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가 1000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될수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단 말이죠. 남자들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응원석에 앉아서 열심히 응원을 하잖아요. 지치던 마음도 막 불같이 일어나면서 없었던 체력이 막 올라와요. 그 정도로 여자의 존재가 남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남자는 힘을 얻는데 그 지켜보는 대상이 여자라고 했을 때는 남자는 그 앞에서 목숨을 걸수 있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연애를 하면 남자는 요 여자 앞에서 아파도 안 아픈 척을 하고요. 무서워도 안 무서운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혼자 있는 남자가 방문을 열다가 문틈에 발가락이 찌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셨어요? 네, 소리 지르면서 욕하면서 바닥에 댕글댕글 굴면서 추접한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요, 여자친구가 집에 있는데 방문틈에 발이 찌면 억 어! 소리가 잠깐 나고요. 그리고 뭔가 숨을 못 쉬고 있는 사람의 그 호흡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래서 달려와 보면 얼굴이 빨갛게 달가오른 홍익인간이 하나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아픔을 승화시키고 있죠. 그게 정말 아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앞에서만큼은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남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문틈에 발이 껴봤는데 그거를 찾는다는 건 가히 초인적인 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존재가요 남자한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 스스로 내 남자친구를 대할 때 자존감을 엄청 높게 가지셔도 돼요 내가 저 남자한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 활용하셔서 내 남자친구를 잘 다독거릴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친구가요 혹시 길거리에서 싸움이 났어요 싸울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없는 상태일 때는요 남자끼리 싸움이 붙으면 적당히 마무리될 거예요 잘 그냥 뭐 화해를 하든지 싸우다가도 경찰서에 이제 끌려가든지 그 정도로 끝날 일인데 여자가 있는 상황이 되면요 누가 봐도 지금 내 남자친구는 17대 1 상황이에요 나의 남자친구가 1인 거죠 지금 17하고 싸움이 붙었는데도 남자친구는 눈에 쌍불을 켜요 그리고 그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사고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여자친구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자친구가 여기 없으면요 남자는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17을 돌려보내든가 거기에 무릎을 꿇든가 아니면 적당히 받고 그만하자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위기를 보면 할수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옆에 있으면 이거 살인이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길을 걸어가다가 깍두기 형님들과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다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오늘 병원에 실려갈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거기서 싸움을 말리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껴들지도 마세요. 그냥 무조건 남자친구에게 나 그만 집에 갈게 하고 돌아서세요. 그래야 남자친구가 그 깍두기 형님들한테 무릎을 꿇고 빌든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라든가 이 싸움이 끝나거든요. 이걸 모르는 여성분은 그걸 말리겠다고 그 싸움을 말리겠다고 그 사이에 껴들거든요. 그럼 더 복잡해져요. 그러다가 혹시 상대의 깍두기 형님들이 내 여자를 좀 건드리면 이제 남자 눈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남자 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내 남자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냉정하게 돌아서세요. 나 집에 갈게. 그리고 돌아서면 남자친구도 황당할 거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깍두기 형님들도 어이가 없어서 싸움이 중지될 수 있어요. 껴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그 정도로 높기 때문에 남자는 내 여자 앞에서 그 정도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영웅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잘 파악하셔서 내 남자를 살리는 그런 용도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도 여자가 주는 힘으로 그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고요. 위기가 왔을 때도 여자가 주는 힘으로 남자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